참가를 원하시는 스타이터 분들께서는 사이버 영향 샷 앞으로 와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멋있는 친구예요 이건 무기하기라 다이아몬드입니다 선발 선보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 자들어 갑니다. 어떤 기술입까아아플래스피그아아아스알스아플그플스라이더로 아아 활동을 하고어아 남쪽으로는 연두색! 저 서쪽으로는 하얀색! 자, 서쪽으로는 주황색이! 아우. 쪽으로는주황색이 하얀색! 에디을 주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하타요 그렇죠 백사이파이디엔딩 보여줬습니다. 프트스테스트반스티반스티들어갔습스다 자, 자 반스티잘 타요. 아, 스스 아, 판스티! 판스티! 판스티! 판스티! 판스티! 판스티! 스티 다시한번 들어 갑니다. 아, <목소리도> 아, 자, 로멜 자, 샤